모르겠니? 안 되는데요. 왜 오케이 했어요? 거, 이거 시작하기 전에 눌러야 돼요. 아. 그건 몰랐네. 이거 끝라운드 깰수 있는데까지 깰죠 이거? 네, 이거 계속 가요. 무한이에요. 키코니 여기 잠시만 들러 와봐요. 그리핀 뒤에 타고 있어. 저, 네, 타일게요. 천천히, 천천히. 어. 와, 개 빨라, 그리핀. 야, 왜? 카르카가 약하냐? 아니 스택이 안 쌓였어요 아니 근데 아직 87인데 5000밖에 안 박히는 거면 그냥 그 얘네 왜? 얘네 자체가 딜이 많이 안 박히는 거 얘네 약간 그가로 미션을 한다고 나이 이지 않더나? 코님 이제 막죽여100 쌓았어요. 데니스님 아니, 거사하는데 64밖에 안들어가네 네 그니까요 아 이거 끝내야 되겠네 왜요? 10라운드에서 어? 왜, 왜요? 왜뭐 있어요? 바깥에 카르카 놔두져가지고 업으로 끌리잖아 아... 어봐요 데니스님 몇, 몇 달아요 더미? 13000이요 아니 이거 데니스님 2만8 0 0 그래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 안장 있는 편집인가? 음... 드래곤 뽑을게요 네저 내려주세요 아 다음 라운드에 뽑아야겠다 그것도 시간 제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에 뽑아야지 오, 4 3 2 e y s 이 그.. 그 뭐냐 원숭이가 더 좋아요. 네. 다른 사람이 레벨 못 찍어줘. 어, 뭐야 왜 죽어? 그게 존나 약해요. 어이 심보 왜 죽어? 시간도 반하진나 않았고. 개 웃기네. 아니 뭐야 근데 F키 존내 누르니까 죽는데 이거. 어, F키 많이 누르면 아, 어. 아니. 맞았나? 아, 이게 <웃음> <말까? 그래>. <웃음> <끝내, 끝내. 웃음> 예안내려져요 <웃음> 어? 와주와와들어와주세와주세와주요와주요도와리요리와주켜요도와주와주와요 They are r t o to fight for control of the ship's p a s i v e p a y c h e systems. But here we are o k a y Just throw away. Just throw away. Just throw away. Just t h r o k a y o w a y h o a y t o a y s t h o w a y j u s o w a y o a y o w a y t h o w a y o w a y t o a y t t o a y t h o a y o w a y r o a y o w a a y j u o w a y t o a y t t o a y o a y r o a y r o w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o a y 형, 혼자도깨졌잖 씨. 응, 개 응, 쉬운데요? 이 번에 그냥 다몰려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한... 빠른 거야, 지금 그 한데 이거 10라운드 깨는데 1시간이야, 1시간 원래대로 하면요? 네 와우 한 원래 한 이거 수, 마취제 챙겨가지고 마취제요? 네, 한 명이 다 잡아요 공통 직구. 마지막 마취제를 왜 필요해요? 근데? 마취약 먹으면 공격 안 하거든요? 공격 안할때한 명이 다잡아요 마지막 나오는 데까지. 그 마취약을 먹으면 얘네 공격을 안 한다고요? 네. 주변하고 있으면 공격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테 컬을 사가지고 블루렉스 조지고이요 일할 거죠. 네. 어디야? 마지막 한 라운드 남았다 보스 너무 궁금 너무 궁금한데. 3 라운드 만약 다르면 3 라운드 보스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너무 어려워, <웃음> 와씨. 얼마나 한 거야 이거? 30분 한거 같은데? 아니야, 약간 거 보니까 한 40분 똑같은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망나 아씨 힘들어 가자. 이거 방호복도 저희 필요한가요? 네이 3마리 다 꺼내요? 용..용 용 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 아군이빵티는 어? 도도렉스도렉스라고요안 나왔는데 아 몰라 존나약하네 개 아픈데? 내가 봤을 때 드래곤이 제일 는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불로 그냥 지져야겠다. 어, 왜 도드렉스 안 나오나? 에좀 이따 나와요. 어 도드렉스다. 에이. 도드렉스, 죽어! <웃음> <웃음> 오 <오> 도망가 <웃음> 오우 저난왜 죽어 난왜 죽어 <웃음> 카르카 어딨어 빨리 와나 멈춰 멈춰 <웃음> 일단 카르카 빨리 타요 저 아무거나 <웃음> 탔거든요 저 데니스 탔다 저 제거 빨리 타세요 오, 것, <웃음> <파트>. <웃음> 야 이거 곧받는데? <웃음> 야, 원래 이거 개박스죠타르크가 있으니까 있는 거아 제발 라 제발. 제발. 제발. 네. 아. 거의다했다 아이고 힘들어. 끝 나이스. 아우. 안돼 안돼. 이제 갑바 다 부서졌어. 아우 힘들어. 어 뭐가 엄청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투 쏘! 어, 오 나이스! 투쏘 불프다. 좀 부를게요. 들어와. 레이프니까 또 불렀어. 어, 방패랑 투수 불포. 응, 투수 불포 어디 갔어? 아, 왜 불포가 아니었네?